아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오히려 카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빙은 각종 재료에 조각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이에 조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끔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를 때 취미생활로 할수 있는 하나의 조각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식재료이다 아, 보니까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가끔 비누로 조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늘은 오이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도 합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시지 않으셨으면 구독과 괜찮았으면 좋아요.